지금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대반려동물의 시대 2020년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만 벌써 1500만명 전체 인구중 약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우리들의 삶에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귀여운 동물들을 소재로 한 게임들은 그동안 간간히 보였지만 대부분 캐주얼한 게임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여기 게임 마니아인과 동시에 동물 애호가인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게임이 있습니다 뭐안귀엽다고요 어 그거 동물 혐뭐야 아무튼 이 작품은 싱글플레이의 액션 rpg를 기반해두고 있는 게임인데요 그러나 평범한 rpg들과는 다르게 기괴한 자유도로 명성을 쌓았던 저스트커즈의 제작진답게 기상천외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별의별게 다 있는데 솔직히 이거 하나만 보여줘도 게임이 얼마나 쓸데없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생긴게 저래 게임의 전투는 액션 rpg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실적인 묵직한 전투라기보단 화려하고 과장된 액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드 높은 축의 회피는 물론 공중 콤보까지 존재하며 일정 콤보를 달성하면 강력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전투를 살펴보면 근원거리 무기 이렇게 두가지의 장비가 기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가지를 사용한 각종 전투 액션들은 데빌 메이크라이와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근접과 원거리 전투뿐만 아니라 게임의 이름이 바이오 뮤턴트, 생체변종인 만큼 각 클래스마다 존재하는 고유의 변종 스킬들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다소 심플한 공격들이 줄을 이루고 있지만 스토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기술들을 익히면서 좀더 폭넓고 다양한 기술들을 유저들이 입맛대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무기들의 개조방법은 상당히 자유분방한데요 짧게 나온 영상을 보면 근접무기를 기준으로 핸들부터 시작해서 중간지점, 머리부분, 총기는 개머리판, 그립, 총열, 총구, 조준경 등 매우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능력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무기의 어빌리티나 특수 효과들이 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 칫솔부터 전동들도 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무기 제조를 할수 있죠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무기들도 근접무기는 양날도 수리검, 봉, 쌍절곤, 갈고리, 대검, 망치 등이 있고 원거리 무기도 샷건, 양성권총, 라이플, 활 등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클래스를 선택해 정해진 틀 안에서 육성을 하는 방식과는 달리 특정 유전자 코드로 랜덤하게 생성된 캐릭터의 외형을 가지고 힘 민첩 지능 카리스마 활력 다섯 가지의 능력 중 중점을 두는 능력치에 따라서 스탯과 외형이 달라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머리가 커지고 카리스마가 높을수록 험악한 인상을 지니며 힘이 높을수록 덩치가 커지는 등처럼 말이죠 여기에 능력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스탯 덕분에 플레이어가 지향하는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외형과 스탯 모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조금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을 탐험하는 게임답게 기본적으로 날아다닐 때 사용되는 날틀과 공중에서 연속적으로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트팩은 물론 캐릭터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로봇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탈것 뿐만이 아니라 열기구, 제트스키, 해파리 모양의 잠수함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각종 탈 것들로 개성적인 모험을 떠날 수도 있죠 다양한 탈것이 존재하는 것만큼 허벌판의 황무지나 거미들이 득실거리는 동굴과 방공후 눈이 내리는 추운 지형부터 오염된 지형과 물에 잠긴 수중도시 등 게임의 배경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플레이어는 이에 맞춰서 방독면이나 방안복장, 산소탱크를 장착하는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어구와 아이템을 장착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전투도 전투이지만 보스전도 꽤나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려한 액션을 가지고 있지만 묵직한 보스의 공격과 지형 지물에 따라 특성을 가진 보스들의 개성적인 모습들은 흡사 몬스터헌터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은 듯하죠 뿐만 아니라 특정 몇몇 보스는 수상 스킬을 타고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약점을 공략해야하고 몸속에 들어가 기생충을 피해 심장을 격파하는 등 젤다의 전설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보스전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게임의 감성은 트리플 a급보다는 정형화되지 않은 높은 자유도와 괴랄한 커스터마이징 괴운마냥 적들에게 붙잡혀서 굴리는 비눗방울 보스의 똥꼬에 껴서 사망하는 장면 등 b급 감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게임의 전경들은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보스들은 다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털의 묘사라던가 각자마다 뚜렷히 구분되는 개성과 전투방식 등 꽤나 공을 들여 디테일하게 묘사해두기도 하였죠 솔직한 소감으로는 전체적으로 게임의 품질이 엄청나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뭔가 B급 감성이 물씬 묻어나긴 하지만 데모 버전이나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액션성이나 타격감이 그렇게 엄청 깊은 수준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게임의 제작사인 익스피리먼트 101은 병맛같고 쓸데없는 자유도를 가진 비급감성의 병맛 게임 저스트커즈의 제작사이자 리얼한 사냥게임으로 꽤나 인기를 끈더원트 시리즈의 퍼블리셔 아발란체 스튜디오의 주요 직원들이 새롭게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런 이들의 데뷔작인 바이오 뮤턴트는 조금 기량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탐험요소와 자유도 그리고 개성 등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게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공개 당시부터 해외에서 꽤나 이목을 끌었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병맛스러운 이 게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